알칼리이온들이 응. 음. 어, 그럴싸한 이유 얘기할 것같아 오, 얘기해 봐 응, 음, 얘네들이 그 뭐냐? 그, 순수한 물은 이게 음. 표면적 순수한 음. 물의 표면적보다 이렇게 알칼리이온 음. 수의 음. 표면적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표면적이 더 아니, 지금 산소 얘기 안 했어, 아, 우리는 우리는 지금 물 얘기하고 있어. 물이 증발하는 얘기라고 있어. 아 물, 물래냐 물, 어, <웃음> 그지 물이 지 똑같은 음. 그 뭐냐 음. 표면적을 아 똑같은 그 모양의 통에 이렇게 알칼리 음. 이온수와 이렇게 물을 담았다고 할때 음. 순수한 물의 표면적 음. 보다 이렇게 음. 알칼리 이온수의 표면적에 음. 포함된 물의 표면적은 더 작다. 음. 오케이. 그래서 그러므로, 네. 음, 결국에는 끌, 음. 얘가 더 많이 탈출한다는 거네 결론은?